여러분들이 도자기를 하면서 어, 어떤 갈라지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흙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만드는 기술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서의 갈라지는 경우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판 작업을 할 때입니다 이렇게 흙을 접었을 때에는 흙안에 공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안에 공간이 생기는 상태로 가마를 떼게 되면 가마의 온도가 오르잖아요? 그럼 내부 공기가 순간적으로 팽창하면서 갈라지거나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넓은 면에 서로 다른 흙을 겹쳐서 그냥 붙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흙안에 공기가 생기게 됩니다. 해결책은 흙을 안겹치고 흙한 덩이로 쭉 만드시거나 흙을 붙이고 싶다면 서로 붙을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긁어내어 흙물을 많이 만드셔서 잘 붙여서 만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미 겹쳐서 만든 것은 가마를 매우 천천히 빼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습도입니다. 예를 들면 만드신 것이 두께가 두꺼운데 그냥 상온에 말리게 되면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흙의 두께가 두꺼워서 흙 바깥 부분은 마르고 있는데 속의 부분이 아직 안 마르고 있는 상태가 되면서 겉과 안의 컨디션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에 만들 때 얇게 만드시거나 만약 두껍게 만드셨다면 비닐을 적당히 씌워서 안쪽과 바깥쪽의 습도가 비슷하게 천천히 말리시면 됩니다. 물레찬 것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습도 차이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만들고 나서 갈라지는 경우를 보면 옆면과 바닥면의 두께가 달라 같이 마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먼저 마르게 되면서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옆 벽면이 밑에 바닥면보다 더 두껍거나 옆 벽에 비해서 바닥면이 두꺼운 경우에 갈라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 때 두께를 일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꿰서 단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벽면의 두께고 이게 이제 밑바닥의 두께인데요 비교를 해보시면 두께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토련을 안해서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물레와 손작업 모두 다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중심잡기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보통 도재상에서 산 흙들은 토련이 되어져서 나오는데 작업하기 전에 토련을 다시 하지 않으면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련이 이미 되어있는 흙이기는 하지만 저장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내부 조직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만들고 나면서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에는 다시 토련을 하시고 가급적 빠른 실 내에 작업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초보자 분들께서는 잘안 갈라지고 만들기 쉬운 흙을 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밖에도 캐스팅을 할때 갈라진다거나 흙의 점력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어쨌든 참 쉽죠.